오늘할 게임, 백룸 아 두게더 백룸 아 두게더? 백룸 <웃음> 아 두게더 아, 막상 들어가면 웃지 못할 거예요. 맞아. a n 뭐 공포 게임 이라 o 자 e t h e r Baxang Draman Uchibo Tekoe. Oza. Hey, Boko. Game it VHS 테이프를 찾으세요, 이러네. 이제 C를 누르면 카메라가 되고 이게 녹화되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그 괴물이야, 괴물. 박테리아. 아, 그러니까 어, 괴물. 신입이 아무도 것 모르는 거만. 녹화를 화면. 하라는 얘기구나. 어 한편에 너뒤디 <웃음> <웃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아무 말 <웃음> 못하고. <발문하고. 웃음> 아니야 아니아니 어. 저기 땅에 뭐 떨어져 있는 저주러가면안돼 우리. 어 저게 저게 바로 테이프. 저게 여덟 개 있어야 돼. 열 개가 안 돼요? 어? 열야 불이 왜 갑자기 꺼졌어? 이게 블랙아웃 현상 박테리아가 우리가 이걸 먹은 걸 알고 막 어디서 쫓아올 거야 아 맞아. 진짜? 어 그럼 나 VJ특공대 왜, 왜, 왜 박테리아! 녹화해! 신입 녹화해! 신입이 녹화해! 신입 녹화해! 신입 녹화해! 녹화해어 녹화해! 녹화했어, 녹화해! 녹화했어, 녹화했어! 녹화했어! 녹화 했어! 녹화해! 녹화했어! 녹화했어! 녹화해! 했어! 녹화해! 소리 안 들려 이제 틀려! 틀려! 려 아! <웃음> 누구 죽었니? 설마. 한편이 설마 죽었니? 설마 설마. 이게 하자. 게이게리 게임 하자. 이 게임 하이게이 게임 하자. 이 게임 하 하자. 이 게임 하자. 이스임하이하고 근데.. 에 하자. 이 게임 하 하자. 이 게임 하라는데 아. 어.. 어 아, 여기 있네. 어 가까 이 있다 다행히. 어 바로 구덩이야? 어 일단 여기, 구덩이 여기. 바로 녹화. 녹화 바로. 구덩이 바로 녹화? 여기 조심히 지나가야 됩니다. 왜왜 왜? 왜한번 해주고 떨어지면. 할 수가 없. 이거 하면. 어? 와. 자 아, 아, 나가라 너네. 아, <웃음> 이, <게임 웃음> <한 번만, 웃음> 이 게임 한 번만. 이 게임 한 번만 내줘. 어 전에 미션은 똑같이 어, 이어졌다. 해져 있네. 아 그러네? 어? 어, 어아 조상이 되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불을 가날 때까지? 미션을 깨려면 봐야겠다. 그렇지. 아, 나한 명은 테이프를찾긴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제한 시간 있어, 혹시 이거. 오, 자연... 아니, 오, 오. 어, 자야. 어. 자야 해 높고 높 높고 높아동이 아래쪽을 좀야한페 뒤에. 어, 시간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거는데 아, 여기다 보고 있는데. 못쳐다 봐, 이제 못쳐다 어! <웃음> 아! 봐. 아! 일로 야, 근데 우리 저건 된 건가 스아야두 어? 아, 번째가 레코드 더 박테리아였어. 아 피폴이 아니야 이제. 어, 어, 어 블랙아웃다블 블랙 어, 블랙 지금 한번 녹화야된 시 누른 상태로? 아죽는다야 <웃음> 아... 너무 빨라! 너꺼 혼자 할수 있을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테이프는 그럼 몇 개지? 네개 찾았어 아네 개? 테이프만 남겨진 상황이면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여있다 여기, 여기 뭐가 있어? 뭐가 보여? <웃음> 오, 속... <웃음> 오오와아고리 오, 미친 오 그때 다리가 너무 가느다라 아치한 핀이 뭉같아 저거 그냥 <웃음> 다이나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웃음> 어, 찢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어 거기에서 오른쪽 대각선 쪽이었어 어못 잡겠지? 어? 쟤못온 <웃음> 네, 잡고 야, 싶지? 조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못본척이양물고못본척 어. 이약 물고 못본척 하죠? 그러네 <웃음> 거기서 어 오른쪽 대가 어! 어! <웃음> <웃음> 맞지? 개미끄럽지? 개미끄럽다고 저기 아니 이게 맞아? 선배님들 정말 실망스럽네요 길막아 길막가넌못 간다 넌너 <웃음> <박테리아 너는 웃음> 이제 먹이로 괴물 박테리아 나오잖아 너 바로 그냥 입구에서 먹이로 쳐버려 박테리아 <웃음> 입을 수 있다 했지? <웃음> <웃음> 너 한번 싸워봐 <웃음> 아하... 블랙아웃 동안 피폴, 박테리아, 테이프 나 이제 여기 못 가겠는데? <웃음> 아, 나 지금 <웃음> PTSD 왔어. 미치겠네 여기. <웃음> 박테리아! 박테리아! 박테리아! <웃음> <웃음> 어, 그럼 돌아본 <돌아가는> 사람 누구인? <웃음> 오 진짜 간다. <웃음> 형! 형! 어,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못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못 들어간다. 야이 어. 상태에서 블랙아웃 되면 바로 두개 끝!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박테리아 여기 있어? 계속 어그로 끌어 줌. 하나 먹음. 그래? 못 잡지. 테이프 하나. 아, 어, 그러네. 테이프 두 개? 나이스. 캐리 들어간다. 이 선배의 모습 보여 간다여주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나 간지야, 나. 설마. 눈앞에서 죽었어, 방금. <웃음> <웃음> 아, 형이 이제 어그로 끌어 줘야 그래. 돼. 야, 블랙아웃이거든 내가 어그로 끌어 줄게. 레코딩, 레코딩. 레코딩, 음, 레코딩. 막 다른 길이다. 씨씨씨 레코딩 중이야? 어 레코딩 중이야요 박테리아 아, 찍었어어 나... 찍었어 찍었어 둘다 찍었어. 둘다 다 찍었어. 어형어형 뒤돌. 도박 쳐. 도박 쳐. 제 사실 제 제가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 돼. <웃음> 나 박테리아랑 <웃음> 어... 지금 눈싸움 하는 중. <웃음> 어 지금 귓싸움 중이야 우리 캠핑 중. 여기. 와봐라? 캠핑 형이랑 이렇게 딱 같이 있어. 제발. 아! 어. <웃음> 어. 아! 아! 어, 어! 아 제발! 아직 안죽었잖아 여보세요? 카피 무전 응답하라 01번 02번 응답하라 <웃음> 선배님 좀잘좀 좀 움직여주세요 선배님 제발요 지금 정신없게 하지말라 <웃음> 아 선배님 아니, 부탁 저... 좀 드릴게요 선배님 아니 뭐 브리핑이라도 하라고 <웃음> 이 자식들아 어 왼쪽에 어. 왼쪽에 개물소리 왼쪽... 왼쪽에 h 물 m 운드 뒤에서 뭐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빠르게 온다. n the party in 어 h e party 어 n the party in t 거야. 핏폴이랑 박테리아 레코드 뭐 이거는 저희 쉬어. 일단 저두 개는 흩어집시다 어. 흩어져서 테이프부터 어떻게 하죠? 각자 하자고? 네? 1인분식 제발 좀 합시다 바로 테이프 하나 찾음 오케이 나도 바로 하나 찾음 나도 바로 하나 찾음 오호호호 <웃음> 인분식 오케이 나또 찾음 나도 찾음 나핏폴도 찾음 녹화오 아니 재수가 없을라니까 나한테 오네 어 박테리아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레코딩에 레코딩 레코딩 완료 깼다 깼다 깼다 깼다 테이프만 찾으면 되나 테이프만 나도 깼다. 하나 찾았다 여덟 개야 테이프 하나 라스트 하나 으아아악 어뭘봤네야나 의자 발견했는데 갑자기 빨개져서 겁나 놀랬어 어 나도 의자 발견했는데형 의자 쪽이야 어저 여기 테이프 있었어 <웃음> 박테리아 존퍼가 테이프 다 떼었어 야, 야 엘리베이터로 가래 갈수. 돌아가래 한 편이 팬이... 뭐 벌려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니까. 한 명은 어쩔 수 없는 미생이었던 <웃음> <웃음> 거야. 이 새끼 존보해 <웃음> <웃음> 일렁이 들어있다. 들다 빨간불.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어? 마. 타봐. 아, 세명다 와야 출발하네 이거. 박테리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간거 아니야? 설마? 중버하는거 아니야? 아니, 박테리아가 니 앞에 없다고 지금? 없어 나한테 이 자식아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웃음> 어 저기 사람 있다 어디 여기 저기 저기 아베 아베 걸러 아베 아베 그 죽어라 어, 어. 불필 죽으라 <목소리> 그대로 여기서 떨어지면 <목소리> 진짜다 <여기서> 떨어지 <목소리> <lobster. 웃음> 진짜 거기 아니야 <웃음> <이거>. <웃음> 왔어 됐다, 됐다, 됐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번더한번더 뛰어 문 나도 빨리 어디 나 있어요 다나있 아. 아, 네 아, 봤어 이게 음, 선배들이. 리 아, 아. 왜 열리게? 이게? <웃음> 이게 왜 이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되는데? 때 열리는 게 맞나 이게? 응. 어, 왜 흔들리지? 어, 왜뭐 미리 내리란 걸 뭐야 <웃음> 어, 왜 덜덜 떨리지? 왠지 가면 아까 안 <웃음> 됐고, 어, 어, <웃음> 어! 어! 지하 1층 눌렸네요. <웃음> 지하 1층 눌렀다고 이렇게 된다고? 오, <웃음> 어이 어, 뭐야? 오, 오? 어? 야이 시작이었잖아 시작. 백업 발전기들 고치기. 그 다음에 아몬드 워터 1 0 개. 이 어, 아몬드 워터 너무 많은데 어? 여기? 이게 그러니까 다 있는. 죽자마자 있는데? 잠깐만. 죽으면은? 그 어어어 어, 어, 어, 아,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도 있어. 오올거 같은데 지금 느낌이 이거. <웃음> 우리가 어, 보아주고 어. 있어 누르고 있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켰어 켰어 켰어 야이 발전기로 움직이겠다 그지 소리가 크잖아 지금 쉬운데? 그냥 뭐 힐링... 힐링 게임인가 이거? 아 그냥 이거 담력 테스트 였네 계속 켰고? 너 앞에 물 오케이 나 지켜봐 줘 근데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지켜봐 줄게 지켜봐 주는 중? 가잖아 다들 한번 뒤에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아니지. 어, 어 진짜 있 b 아, 진짜 있 z i n b a g 빨간색 n 간 a g a 빨간색인 a 빨간색 g a z i n 대머리. a z i n b a g a z i 다 Bagazin, Bagazin, Bagazin, Bagazin, 저 빛을 비추면 도망간다.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다. 블랙아웃 오, 때만 오, 조심하면 되나 봐 여기는. 오, 오케이. 그렇지. 너가 그쪽. 빛소리가 케. 전단 마크.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이쪽은 어, 내가. 붙기만 해봐. 이쪽은 내가 전단 마크. 몇 개야? 한 아이러가? 개. 발전기는 한 개. 발전기 한개물두 개. 물 발전기 한개물두 개. 소이인데 so 이거. 아물 어, 있다. 물 먹고 물 먹고 <웃음> 나 발전기 어나 발전기 어, 들어가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들어갈게. 오케이. 오빠들이 봐줄게. <웃음> <한편> <웃음> 저쪽 봐 줄게. 아 배쪽 봐. 아 여기 쪽만 봐. 개 막. 어야야 야. 야, 야. 엑스 찾으래. 나내 엑스 어디 있는지 알거든. 지나올 때 봤거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거 계속 비쳐 버려. 어쩔 거얘들좀 <웃음> 많아진 거 같은데? 조금 많아졌는데 세 마리 됐는데 이거. 타이밍도 아왜 <웃음> <못 웃음> 어, 어, 그래? 왜 그래? 야, 왜? 왜? 제대로 안비쳤어 제대로 안비쳤어 <웃음> 제대로 안비쳤어 제대로 안비비쳤는데안 됐어 나왜너 <웃음> 프리어 가고 냐 뒤로 돌아야 뒤로 돌아 누구, 누구, 죽은, 거야, 누구 <웃음> <웃음> 나, 죽은 거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대박 이제 또 12월에 다음 레벨이 열리거든요 아 그러네 어 <웃음> 음. 괜찮네 아 근데 이제, 이제 1 2월이아 이제 슬슬 나올 때도 지